자 여기는 연남동에 네. 연남돈 저, 앞에, 네, 저 앞에는 연트롤 하와. 파크라는 곳이 있고요아 지금 상당 날씨도 좋고 어 사람들도 바람을 쐬러 많이들 나왔어요 여기 또 우리 둘째 한현민 연예인 버스 팔풀 핑계만 서 그냥 선글라스 끼고 크 간지 약산리지 누가 유로구나 물어봅니까 여기 환자 아저 저한테 이거 강납 계획이랑 얘기 안겁니까 아, 얘기 안 된건데 <웃음> 그럼 찍으셔도 돼요 아. <웃음> 얘기하면 못 찍어요 <웃음> <웃음> 자, 오늘 기분 어때요? 아, 오늘 기분 좋습니다 팔도 아프고요 네. 공연 잘될것 같습니다 <웃음> 자 오늘 졸탄쇼 공연이 있는 날이고요 어, 이번 곱창쇼 공연은 공연이 끝나고 조, 곱창을 먹으러 갑니다 곱창 아, 정말 맛있다는 곱창인데요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현민이 곱창을 잘못 먹는다는 사실이에요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먹을 수있겠데 먹을 수 있을지 잠시 후 저녁에 맥도가 있습니다. 아 진짜 아까 저 노예리 작가 결혼식장에서 노예리 작가 어머님한테 하나 미소를 <웃음> 지었는데 노예리 작가 어머님께서 왜 웃냐고 정색하면서, 정색하면서, 정색하면서 왜 웃어요 그래서 <웃음> 좋아서요 라고 얘기를 한 그런 에피가 있습니다. <웃음> 아, <그래. 웃음> 네. 왜 웃으세요? 제가 그게 진짜 <웃음> 장난이 아닌 것 같이 <웃음> 해서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현면 순간 웃겨어요 웃겨서. 예? 아, 아, 웃기네. <웃음> 우리가 상처 보여주세요. 상처. 자 정진욱의 상처 보여주겠습니다. 야, 야, 우리도 회복 속도 빠르다. 응. 오, 정진욱이었습니다. 아까 말을 좀 많이 먹었어. 말을 왜왜 말을 많이 먹었어? 아 우리가 좋아지고. 응. 자, 정진욱은, 어, 저희 졸탄에서 가장 건강을 잘 챙깁니다. 어, 그런데 다쳤어요. 이제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바랍니다. 어떻게 얼마 몇 살까지 살 거예요? 저는, 어, 힘 닿는 데까지 살 겁니다. 힘 닿는 데까지요? 힘. <웃음> 자, 힘 닿는 데까지 산다라고요. 자, 여기 우리 스티브 잡솔 좀 있습니다. 스티브 잡솔 있고. 여기 연남동 저 끝에 보시면 지금 연트럴파크라고 아주 너무 발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여기는 자,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가장 핫플레이스가 아닌가 싶은 정도 정빈이를 만났어요 우리 정빈이, 자생의 정빈이 자, 아니 SBS 모닝와이드 아, 안녕하세요 아... 나가고 싶어서 아... 장대인이 <웃음> 자리 지금 정, 엄청 뺐어요 네. 잠깐 찍어줘 네. 지금 잠깐만 들고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지냈어 오랜만에 나왔나 태어났고 와... 안녕하십게요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아, 너무 오늘 날씨도 좋고 저희 왓구만 갑자기 왓구만 홍보가 됐는데 왓구만에 어, 오셔서 여러분들 많이 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코만 이재영이었습니다